안녕하세요 류요빠입니다 지난번 만들어본 아크리액터를 거치할 거치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쇼케이스입니다 거치대에 들어갈 텍스트를 커팅 시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려 합니다 안쪽 원을 뜯고 영문자 중 PRO 이런 글자의 안쪽을 뜯어 줍니다 글자가 따라 올라왔네요 다시 잘 끼워주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손에 점이 생겼네요 아까 뜯은 시트지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여기도 붙어있네요 다시 잘 제거하고 시트지를 붙여봅니다 그리드가 있는 보조 시트지에 부착하여 은경에 부착을 합니다 보조 시트지만 먼저 띄어냅니다 이제 불필요한 시트지를 뜯어줍니다 이때 글자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 뜯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리액터와 연결할 투명 링에 부착을 합니다. 꾹꾹 눌러줍니다. 더불어 지문을 열심히 꾹꾹 찍어줬네요. 아잘안 닦일텐데 투명 파이프를 이용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거치는 투명 링에 리액터에 이 부분이 걸리게 될거예요 음... 문제가 있네요 투명 파이프와 링 부분을 45도로 연결해줄 판이 커서 리액터가 탈부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잘라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부착합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 받침을 만들어 봅니다 받침은 간단하게 2단으로 만들어 봅니다 간격을 잘 맞추고 부착해 줍니다 투명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박스는 한 면을 부착하고 부착된 면을 기준으로 두 면을 부착합니다. 이제 나머지 한 면을 부착하면 박스가 완성됩니다. 리액터를 끼워서 위치를 잡아 봅니다. 이제 받침에 거치대를 부착해 볼게요 부착을 하고 뚜껑을 덮어 봅니다 잘 맞네요 자 리액터를 끼워서 모양을 봅니다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투명 아크릴 박스를 광을 내서 완성해 봅니다 조명도 켜고 투명 박스의 보호 비닐을 벗겨봅니다. 완성된 모습은 생각보다 멋지게 나왔네요. 기성품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흐뭇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조만간 구독자 2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200명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조만간 이벤트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시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